이쯤 떨구면 될까? 자네 내가 어렵게 수비한 공을 풀려고 다섯 칸쯤 되니까 대충 두 칸쯤에다 냅다 땡겨 놓을까? 아님 뭐 치려고 그래 형님은 그냥 놀라서 입쩍 벌릴 준비나 해요 언젠가 쿠드롱이 친 기가 막힌 공이일게요흠흠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누룽이 그렇게 치라고 갈기드나아 양빵 아니요 양빵. <웃음> 아이씨 이렇게 옆돌 칠려고? 아니요 이쪽으로 칠 건데요 <웃음> 그쪽은 빠따가 있어야 하니까 그냥 두께만 다른 이쪽이 너한테는 어울릴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빠따 되거든요? 음 짧다 한 바퀴 더? 어? 공이 아주 그냥 맞아 있군 빠따 되죠? 빠따 없음 이런 것도 안 돼요 이히히히 이런 아 쇼트 대금! 공을 잘 주네. 오늘 왜켄한테 잘해주는겨? 빨리 집에 가야 혀? 쫑이나 조심해. 쫑이 어디 있다고 그려? What? 어? 미안합니다. 아, 진짜. 반대 쳐도 되냐? 쫑아나도 nope. 들어간 거 아니라고? <웃음> 이게 무슨 일이고? 어? 아이씨. 아이고 미안합니다. 나이스. 와우. 지렸다 이건. 브라보. 와따. 아잘 치워.